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팝입니다 요즘에 일을 하느라 조금 바빠요 수업 준비하고 수업하고 또 수업 준비하고 그러면 일주일이 금방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해야지 또이 다음 학기를 또 따낼 것 같아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유튜브엔 좀 소홀 했는데 그 사이에 이 유튜브 세상엔 참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특히 한국 뉴스를 보면은 진짜 항상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 여기는 뉴스를 보면 항상 코 땡땡 이야기뿐이어갖고 뉴스를 잘안 보게 되는데 한국 뉴스를 보면 항상 참 다채로워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저에게 뭐랄까 큰 음, 인상을 남긴 뉴스는 아무래도 영국 남자와 국가비에 관련된 뉴스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랑 현재 영국에 있는 비자상태도 상 똑같고 나이때도 비슷하고 또 어, 영국과 한국 사이를 왔다갔다 해야 되는 그런 운명 그런 게좀 비슷하다 보니까 어, 채널을 막 엄청 챙겨보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보는 편인데 어, 병이, 지병이 있었더라고요 그거를 또 한국에 가서 치료를 하러 가서 사고를 냈더라고요 아유 여러 가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껴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자가격리 위반한 거, 수칙 위반한 거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건보료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자가격리 문제는 진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웃음> 뭐 구독자가 뭐, 뭐 100명, 200명도 아니고 막 100만을 찍는 그런 사람이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편집을 해서 음, 올렸다는 거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죠?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 좀 멍청했지만 음.. 제가 지금 한국에못 가는 것도 그 자가 격리가 너무 빡세서한국은그 <웃음> 2주간 정말 우주의붕떠에붕사있처사살처야 살아야 된다는 무시 너무 시같아비같서안 가는 것도 좀 있는데 아무튼 잘못했고 실수했고 그치지사사했했 그죠? 죠 그 영국 병원에 관련된 이야기도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그 돈도 많은데 왜 사립 사설 병원 가서 치료 받은 돼지 왜 한국에 돌아오느냐 이렇게 좀 뭐랄까 상처 주는 말을 하던데 음 그거는 영국에 안 살아봐서 할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음 여기 제가 살고 있지만 사실 여기 국립이나 사립이나 그렇게 큰 차이 없다고들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래서 다들 이제 국립을 그냥 미우나 고나 이용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해외, 해외 거주자는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건저잘 모르겠지만, 그 한국처럼 병원이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건보료를 낼수 있다면 내고 서라도 아마 그 한국에서 병원 이용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제가 영국 사람이었고 한국에 사는 영국 사람이었으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 병원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은 당연히 저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영국 정부는 제가 외국에 사는 영국인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 관련된 사건사고들 보면은 되게 질투 시기 때문에 더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점점 더 이제 막잘 사는 걸 보여주잖아요. 막집 이사 가고 막 엄청 삐까뻔쩍한 차 뽑고 뭐 그런 거 보여주면 혼자 촬영하게 밥 먹으면서 보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보면서 막 약간 뭐랄까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 좀 시기심이 생길 수 있죠. 생기죠 당연히. 그러니까 TV 연예인들은 뭐랄까 태생부터가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는 반면에 유튜버라는 사람들은 이제 되게 친구 같고 아는 언니 같고 아는 형 같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나 그런 사람들이 더잘 되는 걸 봤을 때더 배가 아픈 것 같아요. 그 질투 시기가 당연한 당연한 감정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거기로 그것에 인해서 더 심하게 공격을 가하는 건좀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번 일로서 이제 국갑이 뿐만 아니라 영국 남자도 이제 만만치 않은 욕을 먹고 있고 특히 세금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국뽕 채널이잖아요, 사실. 되게 대표적인 초창기 국뽕 채널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성공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투하는 거가 이해는 되지만은 음, 사실은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두 사람, 그 개인들이 방구석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거의 방송국 수준의 그 스케일을 이제 키웠다는 거는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는 거고, 사실은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스탭들 고용하는 것이며, 그게 한국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이제 이득이 되는 거고, 어, 영국 사람들한테도 이득이 되는 셈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이득이 단순히 그 영국 남자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기존에는 방송국에서 많이 가져가던 그런 수익들을 이제 개개인들이 좀 분배하는 셈이잖아요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자리랄지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해보면 되게 이득이 되는 거고 또 이제 국제적인 기업이라는 점에서 한국 채널, 한국을 소재로 하는 하고 있는 채널이지만 은 이로 인해서 음 굉장히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그거를 보게 되고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엄청난 국뽕주의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국을 유명하게 하는데 조금은 어 기여를 한다고 봐요 그리고 한국이 유명해지면 저와 같은 외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득이에요 그래서 어 그래서 저는 크게 나쁘게 엄청나게 국뽕을 막 가열차게 막 비판하는 막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게잘 생각해보면은 이게 어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국경이라는 게 있는데 돈이랄지 기업 이런 자금의 세계에서는 국경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그리고 자기들도 알고 엄청나게 지금 땅을 두드리며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고 너무 도가 넘은 지나친 사생활을 침입하는 수준의 그런 공격, 무차별적인 공격, 집단적으로 하는 거 그건 조금 음,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싫으면 그냥 구독 취소를 하세요. <웃음> 싫으면 그냥 내가 안 보면 그만인 거고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는 사실 엄청난 관심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국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라, 자기가 정말 뜻하, 뜻하지 않게 되게 복잡한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제가 영국에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예를 들면 제 친구 중에 어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쭉 살다가 영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여권은 한국인 친구가 있어요 한국에 여행도 가지질 않았는데 부모님이 제외교포여서 그냥 한국 여권을 그냥 부여받았더라고요. 그 상태로 살았고, 지금은 영국에서, 영국인과 결혼을 해서, 어, 그, 아이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국적이라는 게 나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흐릿해지고 되게 따지기 어려운 그런, 음, 개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국적에 대해서 계속 꼬치꼬치 깨 캐묻는 거가 그런 복잡한 사연을 가진 사람한테는 엄청난 상처일 거거든요. 그거를 더욱이 내 사,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일 때는 조금 더 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화가 조금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막 단체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음. 이런 뉴스에 되게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도 한국에 가고 싶고, 언젠가는. <웃음> 몇몇 사람들의 실수로, 이렇게 전체, 외국에 사는 사람들 다 오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그런 거 보면 되게 슬퍼요. <웃음> 받아주는 것이 없구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아플 때는 진짜 한국 병원이 많이 그립답니다. 음. 여기는 그냥 집에서 혼자서 알아서 다 생강이나 먹으면서 <웃음> 자연치유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사람마다 사연이 있어요 <웃음> 아무튼 조만간 라이브도 하고 싶고 어차피 2차 봉쇄가 오기 때문에 그때 또 자주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안녕!